아 조바심 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면 나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정소입니다. 조바심이란 게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조를 터는 거예요. 조를 터는데 이제 마음대로 이제 털리지가 않는 거 내가 하는 만큼 무언가 조가 털리지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내가 무언가 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옆에 사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남은 앞서 가는 것 같고 나는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고 옆에 사람 은 엄청나게 잘 털고 있어요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보다 잘 털고 결과를 잘 내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보이게 되죠 그때 기준은 방향보다는 속도가 돼요 옆에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고 무조건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된다 저 사람은 빠르게 결과를 내고 있다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돼 버리죠 자여러분들의 조바심이 막 들어요 조바심이 들때 내가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떨고만 있어요 아,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떨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 들여다보고 있죠 자 들여다보면서 내 페이스를 잃어요 그리고 남의 페이스를 보면서 내 페이스를 잊어버린다 자두 번째 유형은 떨리지만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경우에요 저 위에 계단이 내가 목표가 딱 있는데 저 멀리 목표가 있어요 근데 당장 내가 계단을 한꺼번에 10개단씩 올라갈 수가 없죠 결국에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떨고만 있지 않고 일단은 걷는 거예요 일단은 한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 한 계단 올라가면서 떠는 걸 병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떨고만 있어요. 두 번째는 움직이면서 떨려도 이걸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자, 조바심이란 건 여러분들이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굉장한 청신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20대 때 백수 생활을 할때 제가 그랬죠. 누가 취업을 하든 누가 잘나가든 누가 뭘 성공을 하든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그냥 지금 내가 노는 거에 그냥 심취해 있고 게임하는 거에 그냥 빠져 있다 보니까 누가 잘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덤덤해져요. 이거는 남이 잘하든 뭐하든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 차라리 잘나가는 사람한테 질투도 느끼고 자극도 받으면서 저 사람의 기준일지라도 그걸 끌어와 가지고 나한테도 적용해 보는 그 인생이 조바심에서 시작돼요 조바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애착이 없으면 자극을 받지 않아요 조바심도 생기지 않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도 않아요 조바심 가진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 모자라 가지고 내가 열정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데 방향을 못 찾았을 뿐인 거죠 어딘가에 열정을 제대로 분살을 수는 있는데 어딘가에 내가 분살나야 될지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죠 사회에 나갔을 때뭘 해야 될까 군대에 있을 때부터 잠 쪼개서 라도 훈련 받은 시간 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불안감이 생겨요 자 그런데 사실 군대에서는 몸만 성하게 나아도 훌륭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주어진 거에 묵묵히 하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로 나를 타박할 필요가 없죠 나보다 결과를 내고 어쨌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수천지로 나를 에어 싸고 있어도 그들은 배경이에요 배경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제 주객 전도가 돼가지고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자꾸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는 뒤에서 보조 스텝으로 일하고 있고 내가 오늘 계획한 대로 일어났고 오늘 열심히 충실하게 했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목표대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내가 주인공 도장을 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을 찍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녀요. 내 인생인데도 계속 끌려다녀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오늘의 분량을 내가 맞췄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거대로 했으면 인정을 하고 잠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어제가 내가 후회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절대 이 과정을 한 번에 뛰어 넘어가지고 결과를 내가 쟁취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 자체에서 중간중간 토막토막 내가지고 내가 조바심 사이에서 성취감을 얻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구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조바심이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신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아지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지금 몸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냥 떨고만 있으면 안 되고, 걸으면서, 뛰면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자극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바심 자체가 이제 벽인데 벽에 막혀 가지고 그냥 서 있는지 이걸 끝끝내 조금씩이라도 밀고 나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병행하고 있는지 요거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